맛있다, <목소리도> 따우 <목소리도> 아, 슝. <맛있었다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한 번도 안먹어봤잖아 네. <목소리도> 메론 맛이야. 메론 맛? 어. 먹어봐.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너무 차가워. 너무 <목소리도> 차가워지? 가 네. 메론이랑 네. 우유랑 섞어가지고 만든거지 카를도 나중에 만들어봐야지 응. <웃음> 맛있어? 엘리 만들어봤어 엘리 엘리도 만들어봤었어 아이스크림? 어. 맛있었어? 어. 엘리도 먹어봤고 그랬어 <웃음> 차가워 <웃음> 너무 맛있어 매운 맛이야 매운 맛이야 오음음 아리굴 아리굴이야 친구들한테 맛이 어떤지 설명해줘봐 약간 매운 맛이고 감 사과 느낌 같아 사과 느낌 나? 응 맛있어 국물 아, 쫙 나오면서 <웃음> <웃음> <웃음> 냠냠냠냠냠 초콜릿이 좋아 그게 좋아? 응. 이게 기더 맛있어? 그거 그거 이거응 하드? 응 멜로만 하드? 응, 응? 엄마 한만 줄래? 안 줘? 응. 음, 그렇다면 다먹어거 다? 다, <웃음> 다? 아다 먹지 마! 조금 어. 조금! 아니아니해리 먹어 알겠어 <웃음> 맛있겠다 그럼, 그럼 나중에 사볼게요 응 알았어 사줘 꼭 응. 엄마는 조스바 좋아하는데 주스마? 조스바 주스바마 아이스크림? 음, 주스바 음. 조스 상어 있잖아 음. 상어랑 얼음이랑 넣어서 먹는거야 하지은매운맛이더 좋은데 아 그래? 왜? 매운 한번 사... 먹어봐야겠다 상어 아이스크림은 싫어? 음... 상어 엄청 무서워 <웃음> 바다 속에 살잖아. 바다 속에 살지? 메론은 어디서 살아? 메론은 나무 위에서. 어, 나무 위에서 살아? 응, 사과도 그래? 어, 사과도 그래? 사과는 바다에 물에 떠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막 수영하다 고 다니잖아. 아니야. 나무 위에 있어? 응. 어떻게 생겨? 나무 위에? 여기는 동그란 게 생겼고, 응. 사과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이렇게 힘들어져. 음~~ <웃음> 너무 맛있게 먹는다 우! 음! 음이동 <웃음> 과일 한번 사과봐야겠다 과일? 어왜이 먹어봤지 혜리 하나밖에 못 먹었잖아 별로 마저 몇번안 먹었어 근데 엄청 좋아했어 응. 안 뱉었어, 애 돼. 응, 안 뱉었지. 테리는요? 테리는 좀 뱉었나봐, 애기라서. 테리는 달콤맛 너무 싫어했나봐. 테리 응. 좋아하는데요. 맞아. 음. <웃음> 그렇게 맛있어? 아빠 좀 남겨줄까? 응. 아빠 것도 사오면 되지. 하리가 <웃음> 사올 거야? 응. 진짜? 혼자 갔다 올 거야? 같이. 같이 가요? 땅콩이랑 갔다 와라. 어때? 엄마는 아빠 땅콩이랑 달려. 응. <웃음> 다 같이 갈래. 다 같이 갈 거야? 혼자 가면 길을 잃으잖아. 길 잃을까? 해리 기억하면 되지. 어떤 길 처음부터 기억하면 되지. 아니면 돌멩이 하나씩 더 떨어뜨리면서 가면 되잖아 돌멩이로 찾아오면 되잖아 혜리는 태어났을 때 기억 안 나지? 네? 혜리는 태어났을 때 기억 안 나지? 나 네. 기억 난다고? 네 응애응애 할 때? 네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음... 아까 여기 애교 쪽에서 여기 태어났어 어디? 거기 <웃음> 집에서! 아 집에서 태어났어? 응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혜리가 뭐라고 했게 음, 저들! 어? 저든 아니 태어 혜리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했게 엄마한테 응. 안으라고 안으라고 했어? 응. 어 맞아 그래서 엄마가 꼭 안아줬는데 자. 응. 어? 아버지, 엄마 결혼이에요 맞아 결혼식 사진 엄마가 음, 엄마, 엄마 뱃속에는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을까? 테리 테리? 네 그럼 혜리는? 혜나 네, 아빠 아빠예요 아, 아, 아, 아. <웃음> 그랬구나 음. 어저께는 테리가 아빠의 뱃속에 있었지만 이제 엄마가 태, 테리가 있었어 음, 엄마 뱃속엔 테리가 있었어? 혜리는 혜리는 테리 없었을 때 기억나? 네? 테리 없었을 때 기억나? 네 기억나? 네 테리 어, 세, 있는 게 좋아 아니면 없었을 때가 좋아? 있는 게 있는 게 너무 좋아? 근데 혜리 막 그림 그릴 때 방해하고 그러잖아 그래도 용서해 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웃음> 막 녹는다 그치? 테리가... 테리... 테리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내가 먹을 거야 그래서 뺏어서 먹으면 어떡해? 그래도 우선... 기다려줘 응. 아근 애기 나서 그래. <웃음> 아 진짜? 해리는 애기 아니야? 해리는 뭐야 그러면? 어린 어린이야. 응. 아 그렇구나. 해리 이제 곧있으면 유치원 가네. 응? 유치원 가고? 응. 그런데 언제 가대? 글쎄. 원래는 갔어야 되는데. 곧 있으면 갈 거야. 네? 곧 있으면 갈 거야. 며칠 있으면. 어디가 궁금해, 궁금해. <웃음> 유치원 선생님들 만나고 신기하겠다, 그렇지? 다른 선생님 나갔다. 응? 유치원에 하나 선생님 매고 다른 선생님 또 왔다. 많지 선생님 많지. 친구들도 <웃음> 엄청 많아. 그래요? 응. 혜리, 그런 거 안심심해. 응, 안심심해. 맞아. <웃음> 너무 맛있게 먹어서 계속 쳐다보고 어 오! 음! 와우! 너무 맛있어. <웃음> 너무 맛있어? 그, 혜리, CF 찍어볼래? 세가온줄 알아? 응. 뭔데? 맛있난 어허? 맛있난다. 광고 광고 광고 찍어볼까? 아 맛있어 요 해봐 으앙 응, 백 광고 찍달탈입니다어 땅콩 <웃음> <웃음> 왜그래 아이 콩을 왜 오빠들이 막 뛰어노니까 땅콩이가 뭐라고 그는다그때 뭐라고 그래? 땅콩이가? 너무 뛰어다니지마! 이러네 너무 땅콩이 너도 뛰어다니잖아 너무 그래서 못 먹겠어 못 먹겠으면 줄래? 아니 응. <웃음> 근데 혜리도 뛰잖아 물었지 괜찮아? 닦아줄게 혜리도 음. 뛰잖아 근데 이제 안 뛸거야 진짜? 이렇게 위에서 시끄러운 거 보니까 알겠지? 혜리도 이렇게 뛰면 안 되겠구나 싶었지 내 네, 쯔다 뛰면 안 돼! <웃음> 나도 안뛸 거야 그래 응? 나도 이제 안뛸 거야 응? 빨리, 빨리, 급하게 먹어. 혜리가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산타아버지가 엄청 많이 사주겠다, 아이스크림. 우리 해리가 맛있게 먹는구나, 그러면서. 에이, 그놓치 마. 이렇게. 아, 엄마 먹을게. 음!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혼자 먹고 너무해. 예, 예, 맛있어서. 똑똑똑똑똑. 맛있어서. 음. 다음 사준다고 했잖아. 알았어. 혜리야, 그 뭐지? 고모가, 고모가 사준 솜사탕 하나, 한쪽만 먹어볼래? 응. 이거? 응. 핑크색이네 핑크색. 핑크색? 그래? 아니, 이거 말고 펭수 솜사탕 사주었잖아 아니. 혜리솜이라고 응. 써있네? 봐봐. 아니 핑크색으로 해야지. 응? 와 너무 예쁘다. 아, 펜, 우와. 펭, 펭수가 뭔줄 알아? 아 어, 펭. 아 펭수가 뭔데? 음, 펭귄. 어떻게 알았어? 어제 듣고 말한 건가? 네. 펭수 본적 없잖아, 그치본 적. 그 어젯밤 친구랑 세 번도 한 번도 자고 가고제가한번1십 분만 자고 놀러 갔었어요. 친구랑. <웃음> <웃음> 아니, 펭수 아니야, 펭수. 어, 봤어. <웃음> 꽃 모양도 있네. 흉, 지 뭐? 그래, 장난져. 봐봐. 맞아. 같이 사이좋게 지나고 있으면 봐보세요. 네, 보고 있어요. 사이좋게 <웃음> <보고 살리듯이> 지나고 <웃음> 있잖아. 못 쓰는 <웃음> 게 아니야.